자 이번 시간에 강제의 기술은 찰리 채플린이라는 기술입니다. 일단 찰리 채플린은 아, 딱 보시면 제2의 패닝 정도로 아실 거예요. 왜냐면 아이쿠야 더럽네.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겠지만 이게 엄청 중요해요. 젠로봇 젠로 못지않게 많이 쓰이고 그리고 막상 해보시면 좀 어려운 기술일 겁니다. 이게 이제 약간 요령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네, 뭐 알아두셔야 돼요. 제,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치,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로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죠. 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찰리차플린이 사람 이름입니다. 영국인인데 그 영화배우 겸 영화감독이었던가 그럴 거예요.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발리성 기술들은 사람 이름이 붙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. 뭐 반고흐 라는 기술도 있고요. 뭐, 에어리얼 기술이에요. 그리고 뭐찰리차플린 지금 하는 찰리채플린 같은 기술도 있고요. 자 아무튼 강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기술의 정칭 명, 명칭은 호라이즌탈 치폴린이에요 왜냐면 시작할때 이런식으로 어, 호라이즌탈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아자 아무튼 강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베이직 그립에서 세이프핸드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호라이즌탈을 해줄건데 지금 당근이 두꺼워서 잘 안보일텐데 이쪽 마디에다가 두신 다음에 돌려야 돼요 이렇게 아 물론 이렇게 여기 마디에다가 해서 돌릴 수도 있긴 해요 모든 마디에다가 돌릴 수 있어요 지금 끝에다가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가운데 마디에다가 할 수도 있고 마지막 가장 아래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마스터만 하시면 여기 다 돼요 그런데 음... 처음에는 가장 적절한 데가 여기에요 요쪽 마디에다가 대고 돌리세요 이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주의할 점또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호라이즌 탈을 한 자세에서 돌리세요 알죠? 그렇게 하면 리버스 호라이... 리버스, 버... 리버스 채플린이라고 다른 기술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더 어려워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있어요 바로 손가락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은 중학생 분들이 올리시는 게 많은데 유튜브에서는 고수 분들이 한국계 한국인 고수 분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해요. 그 활동은 활동량이 진짜 더 적어요. 그런데 아, 코리아 발리송 같이 그런 커뮤니티에서만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서는 약간 우류 같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제 블로그에 올렸었죠. 그 뭐지? 어, 그 9고급 갔다가 중국산 갔다가 뭐 벤치메이드 42 라고 막 올려가지고 그래서 아니랬더니 뭐, 뭐,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튼 아실거예요 아실 분은 뭐 그런식으로 약간 오류가 엄청 많아요 강좌도 막 틀린게 많고요 리뷰도 막 중국산 보고 막 정품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종종 보면은 체플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이게 체플린이 아니에요. 이게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. 자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. 무슨 느낌이냐면 팔꿈치를 기준으로 팔 자체를 돌린다는 느낌이에요. 손가락과 손목은 거의 안 돌려요. 알겠죠? 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기술입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돌리는 게좀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돌리는 원을 최대한 크게 한 바퀴씩 돌리다가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죠. 자 이런식으로 하면 될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팁 근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이게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날라가요 그리고 너무 천천히 하면 이게 떨어집니다 아무튼못 뭐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면 다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적절한 속도를 알아, 알아내셔야 돼요 이걸 감을 잡아야 돼요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스터의 기준이 한 100바퀴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, 실제로 그렇게 100바퀴 정도 돌릴 수는 없잖아요, 이게. 한 몇십 바퀴만 정자세로 잘 돌릴 수 있으면 마스터란 생각합니다. 아이쿠아 자, 아무튼. 아유, 계속 떨어뜨리니. 자, 아무튼. 그런 기술이고요. 자, 아무튼 중요한 기술이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 계속 떨어뜨려왜 뭐, 당근이 잘안 되니까 그렇겠지. 원래는 잘해요. 자, 맞춰볼게요.